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상담실의 정윤심입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상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270-7541-7542번 두대전화 열려있습니다. 270-7541번 7542번 두대전화입니다. 270 두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2983 샵 2983번으로 상담 내용 잡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목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 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재물 재물 송계죄를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련된 법률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위너 법률사무소의 박혁진 변호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혁진 변호사입니다. 네.